<���verständ> 어 <kissimme>. Oppo l i m 전 세계가 사랑하는 양떼들이 왔어요 우주에서 온 꼬마 외계인 룰라와 함께 말이죠 룰라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친구죠 <놀람> <놀람> 달콤한 젤리가 가득한 지구가 마음에 쏙 들지만 머어먼 환성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대요 그런데 나쁜 악당들이 룰라의 UFO를 가져가고 말았어요 사고뭉치 양떼들과 우주미아 룰라의 우당탕탕 컴백홈 대작전 원래스 그룹 및 아드만 스튜디오 출렉 제작진이 선사하는 무공의 꿀잼 애니메이션 2020년 온 가족의 웃음을 책임진다. 천더씨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. 19일 만나볼 태양!